<웃음> 아, 너무 웃기다. <웃음> 테니리야앙리앙트리야리 <웃음> 그래? 어깨 케뭐 이러고 있어. 어, 이렇게 하고 있든 나가신 다시 야, 어, 이따 저녁에. 부부하가까지 네. <웃음> 어, 아. 오늘 할까? <웃음> 빠구 <오빠! 오빠! 웃음> <내 장도만은> <웃음> 있어. 왜 그래? <웃음> 여기얼음거 같아. 얼음. 어, 에이, 원래 그래. <웃음> <웃음> <근데> 엄마, 너 <웃음> 아니야? 사실은 신거 네. 너무 기에베베못하지 내가 좀 쉬어요. 내가 구워. 이거다 그릇 가져가봐. 움직이나 고개. 그릇 가져가. <Luther challenge> <s Kardashians> <살 Ecoarni> 사실 내가 귀찮아서 엄마한테 패턴한 거야. 갈까? 혜리야 오빠가 주잖아 오빠 받으세요. 주세요 그래 오렌지 주세요 해봐 오렌지 주세요 받으세요 오렌지 스프주세수스러가봐너 <웃음> 오빠 좋아했잖아 <웃음> 오빠 때리고 막 뚝배기 때리고 그랬는데? 맞아 오빠 안 때리고 뚝배기 뚝배기, <웃음> 뚝배기. <웃음> <웃음> 오빠 뚝배기야 뚝배기 맞지? 혜리야 주네 오빠가 주네 가봐 혜리야 <웃음> 쑥스러 가 드세요. 가 드세요. 아산에서 가습니다너저 헬기 와이풍시간여 만에 외자 어려움 겪었습니다. 리 아직도 이거 뭐야? 아이. 오빠 안아 줘. 해리 오빠 안아 줘. 대리 오빠 안아줘. 빨리. 무방. 여기 바, 발에 매달려봐. 다리에 매달려. 무 <웃음> 다리에 매달려. 무반이무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나의 <웃음> 영예. 생일 축하합니다. 먹네. 먹 먹네. 뭐라고 제야 새해 새벽 고래기가 돌아왔어 샤 요새 너게 유배인라와 요요요 꾸벅꾸라와 그라 꾸벅꾸벅 그라와 꾸벅라와 꾸크다와 꾸크다크무크와 기가 하지 말요 헤엄해요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꾸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꾸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꾸+ 푸 I meant to say Stuck inside myself Broken down in every single way So can we talk about b o k g o b o e d o o e d